시작해 시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소입니다 저, 혹시 여기 처음 저저 한국인들 남부야 다인데 아닐걸요? 안돼. 네? 아, 뭐 카드 뭐야? 카드뭐 아, 어? 어? 어? 조심해요! 뭐야 이게 나 몰라! 어? 나이 몰라라고 한 사람 있지? 너 몰라! <웃음> 죽여야겠다 이쿠 이쿠 씨 몰라! <몬수> 아, 빨리. 이래. 예. 그 빨리. 빨리 어, 어, 가, 가, 가, 가, 가. 석탄 들 석탄 들 석탄, 내가 들어가 석탄 가져, 석탄. 가져, 가 가져. 석탄 빨석고 가, 석탄 넣고 석탄 어탄 넣어. 탄 넣어. 넣어. 누장이야누구장이야나야 설마. 누구야? 누안 누구야? 보고 있어 지금 너 너 같이 가 같이 가서 하는 사람 누구야? 나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 셋 쪽엔 아닌 거야? 우리 셋은 아니지? 아니, 아니 이게 아니지. 원래 그럼 임포스터 애들이 알아서 석탄 어... 구해올 거야 기다려 기다려 근데 밥은 구해야 되잖아 밥은 구하러 가자 저기 물개 잡고 있네 구야. 누가 밥, 밥은 밥 구해야, 구해야 돼 석탄 음. 안 구해도 밥은 구해야 출발해! 아, 나, 나 있을게 출발해 인간들아 고기 구워! 아, 고기 구해와! 아, 나 배고파! <웃음> 밥가져 <웃음> 밥 <꽉> 줘. <웃음> <웃음> 뭐야 저기 피 뭐야? <웃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사냥꾼이야 되나? <놀람> 아니 <놀람> 저기 피 뭐야 저거 피 뭐야. 그거, 이거 이거 바닥 부분 잡아서아 오케이 오케이. 바 6에 7이라고 생김. 지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이제 사람 죽었을 거 같아. 지금 사람 죽었을 거 같아 따라 따라 따라. 아니 빨리, 3인은 빨리, 한번 봐. 나 처음이라 몰라 사실 숨쉬고 혼자 다니 위험해 혼자 다니면 죽어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상? 어 느낌상 네. 앞에 있는 애들이 앞에 있는 애들. 어저 불탄다! 어 누가 누가 죽였어! 어? 저 뭐야? 뭐야 불쌍? 저 사람 뭐야? 아닌데? 그냥 불쌍고 있는 거아니야 고기 굽는 거 아, 고기 굽는 거 이거 이거 해골 이거 우리 시체로 만든 해골 아니야?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이거 어? 오, 석탄! 석! 어? 어? 됐어 사라졌네 저기에 북북곰 있다 어... 혹시 고기 있는 사람 있음? 고기? 저거... 죽는다. 아, 어 잠깐만 곰 있다 곰! 곰곰곰!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저거 만나면 죽는 거 맞죠? 이승남 뭐야? 이사람뭐야 여기서? 지금 뭐야 근데 아두 명이 계속 안 보여 다섯 명 밖에 없어 아, 아까부터 두 명이 이 안, 사람이... 안 보여 어, 이사람 수상한데? 이 중국이 수상한데? 뭐 없어 아, 해? 뭐 없어 아, 해? 가 이거 좀 해? 아 내가 이야 어, 한국말 잘하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밥밥밥아 right? oh, 좋아 바. 바. 바. 맞아 당기 착한 사람이었어 어나 완전 바. 완전 노예 아니 오케이 우리사 노예 아니야 나밥줘 아, 어? 밥? 방금 다 그랬어. 너, 제가 두개 먹었어 대 쟤가 <웃음> 두개 먹었어 <먹으라는> 두개다먹울거 아니였어? <웃음> 아, 내가 요리하면 좀 빠르게 이거 어, 그, 날고기 있는데 이거 요리 좀 해주세요 어, 그거 인간고기예요 뭐, 인간고기인데? 인간고기 먹으려고? 인간고기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먹어 어떻게? 돼요? 인간고기, 어, 먹으면 인간고기 어떻게 만약에 돼요? 먹으면은 네. 다음에는 다음에는 어. 그냥 뭐 인간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거 먹어. 나나 열쇠 찾으면 어이거 뭐야? 나 근데... 뭐야? 둘째. 밖에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일단 배에로 들어가. 일단 배에로 들어가. 지금 목소리도 뭐 어, 뭐, 왼쪽에. 써. 나도 밥 줘. 또페페배 가서 움직인다. 배! 벤츠 배가 이 가는데. 윤정이, 이 자, 우리 선장 없는데? 우리 선장 없어. 어, 어 선장 없다 데? <웃음> 야, 야 야. 지금 지금이라도 뛰어서 타. 지금이라도 뛰어 타야 돼. 아이씨. 지금이라도 뛰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뛰었다. 뛰어, 어, 오씨. 아, 아, 지금이라도 뛰었다. 아, 지금 운전을 서 아무도 없어. 빨리 타, 뭐야, 빨리. 뭐야, 지금이라도 뭐야. 타. 뭔데, 뭔데. 어, 누구야? 누구야. 야, 빨리 운전을 찾아 빨리. 이 새끼야, 나, 이 새끼, 이 사람이야. 누구 태? 누구 태? 그 사람이 누구 태? 나 추워!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이거 피 있어? 뭐야? 작업대에 넣굿 굿. 땡큐! 전도 어졌습니다 오케이 요리죠 요요리 I'm cook I'm 오케이 cool. okay, Co 내가 지켜둘게 지켜게 어떻게 추우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나? 어아 여기 있다. 여기 붙어 있으라고만 내 부귀야 내 부귀 이건 야 오케이 오케이. 차례대로 차대로가 차례대로.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오케이 유어유어로 먼저 왔어. 뭐야 이 이거 왜 삽에 피묻어 있어? 이거 사람 때린 거 아니야? 칼, 음, 칼, 칼에도 왜 피부도 있어? 어? 아, 아니 사에 아, 그, 왜, 사에왜 그, 그, 피부도 아. 있어 아니 근데 왜 토끼피인데, 사람이... 토끼피. 맡아봐 토끼피? 요 어, 토끼피. 토끼 어, 토끼피 어, 토끼 냄새나는 거 같다. 맞지, 맞지? 어, 어 맞아, 맞아. 지금 여기, 저몇 명이야? 어, 빨리, 하나, 빨리, 둘, 잡아. 셋, 넷, 다. 저기 여기, 여기 여섯 명밖에 없어. 나머지 두명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웃음> 두명 없어. 두명 죽은 거 아니야? 인원 체크할게요. 내 네, 국이 어디로 갔어, 피할 새끼들아! 히어, 히어, 히어, 히어. 요리사님 이거 좀 수상한 게 있어. 우리 지금 여섯 명밖에 없는데, 아까 없었던 응. 사람이 잡은 거 아니에요? 어, 어? 이 사람은 없었던? 내가 의사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잡을까? 어, 어, 아, 잡을까? 잡은겠지. 외박 외박 한다잖아요 어? 오늘. 잡을까? 외박? 어? 어. 수사기해 당신. 외박? 어? 외박? 어? 어? 외바? 고기 먹을래요? 고기 고기, 뿌리면, 고기, 고기 고기 뿌리면 고기 뿌리면 파 저거 뭔지 몰라. 저거 이사. 레볼 레볼. 일로 일로. 아 와, 와, 와. 이게 뭔지 몰라요? 독이 술 수도 있는 거야? 독이 술 수도 있는 거야? 잡사봐 잡사봐. 뭐 네가 만든데. 나 먹는 거 봤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먹는 거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믿고 믿고 먹을게 먹었어, 매트, 믿고 먹을게 믿고 먹었어 믿고 먹었어 믿고 먹었어 아나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 그러면 그럼 일나봐일나봐 의사 일나봐 의사 일나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중에 의사였는데? 너 뭐, 어디 있어 그럼 지금 지금 없는 사람이야 여기 없는 사람 의사가 삽을 들고 있어 당신 뭐야 <웃음> 나못 당신 뭐야 지금 시체 묶어온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사으로 시체 묶고온거 <웃음> <웃음> 아니야 의, 의사가 사블 어디서 구함 잠깐만 여기서 사블 어디서 구한 거야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일단 선장님, 어? 선장님 제가 차, 차 드립니다 차, 차, 아 오케이, 차 일단 차, 차 맞고, 맞고, 먹고 지금, 지금, 누구, 안줄 누구 지금 누 지금 누구 죽은 거 같아, 올라가 보자 요리사 따라와 어, 뭐 죽은 거 같아, 안보다 어, 어디 부... 갔어, 진짜? 지금 맞았다. 위에서 죽은 거 같아 중국인 차야, 중국인, 중국인이야, 중국인 고미, 중국인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모쳐다녀세명모쳐다녀나 일단 요리사 믿을게 야 아, 살려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어디 지금 누가 살려달라 그랬는데? 야! 어디 있는데어있는데아 곰이 죽었어. 아 곰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나 근데 방금 석탄 하나 어, 넣고 요리, 거기다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임? 뭐임? 뭐임? 아, 그 소리 뭐임? 조류 소리 났는데? 그쵸. 동굴 쪽에 가자는데? 동굴 쪽, 리스, 여기 있어봐. 동굴 쪽 가죠, 동굴 쪽. 어, 아, 갈게, 갈게. 우리 다 같이 동굴 쪽 가보죠? 거기 사람 두명 죽어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안개 끼기 전에 거기 사람 두명 죽은 거 같던데? 근데 여기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기 더깔려 있는 거 아니야? 불좀 피워봐 누가. 토끼 잡아서 고기좀 일단 어두면서 얘기하자 우리. 나 지금 엄청난 <놀람> 거 발견했어. 엄청난 거 먹고 여기 먹었다. 그, 더비, 어디 이어더시이고 먹었어. 어. 누가 인육을 먹었다고? 석탄은 다 털려있는데 왜 여친 아니냐? 아 이거 응. 그렇네. 아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내린 중국인 두 명이야. 이거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아, 어, <웃음> 중국인 두 명이야 이거. 어 확실해. 중국인 두 명이거나 혹은 지금 여기 같이 오자고 한 너. 근데 칸 나는 <웃음> 사람 있어? 나꺾 찼어. 내가 볼때 석탄이 여기 많았는데 안넣었나 <웃음> 그러면은 먼저 온 중국인 둘 혹은 네. 지금 이쪽으로 오자 당신 우리 같이 왔는데? 이쪽으로 아, 오게 한 다음에 중국이 의심하게 가졌지? 만든 거지 어, 아니 우리 같이 왔는데 왜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진짜 우리 못 나갈 것 같다 아니 아, 이거 우리 이길 수 있는 뭐, 거 맞지? 못... 무서워서 같이 가자 그러 아.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두 명이 계속 안 보이거든? 일찍 없이 죽은 것 같아 <웃음> 나, 나 배로 가자 이제 추워지겠다 시작부터 가자, 죽었어 가자. 내가 볼때 가자 가자 가자 요리사 어디 갔어? 요리사 어디 갔어? 일단 우리 팀이야 나, 가자 호텔 가자 호텔 가자 호텔에... 어디 조심해 혼자 다니면 지금 위험해 아 근데 이거 아이템 어떻게 버려? 왜 살려주세요 왜 누가 살려달래? 누가 자, 뭐, 왜요, 왜요? 살려주세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왜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중국인이 음성으로 살려달라 하는데? 그래 니가 저거 살려달라 하고서 아, 가면은 거기서 잡는거 아니야? 아, 딱, 아, 있어요? 나 하나 있어, 나 하나 있어 하나? 하나 무조케 아 무조케? 10개 해가지고 스크뿌려야 될거같아 아, 아, 아 추워, 추워, 춥다, 춥다, 춥다 스크뿌려야 될거 같은데 뭐야 여기 안에 누구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인원수 체크하자 우리 다같이 여기서 이제 인원수 체크하자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아니 님들아 와봐요 여기 아니, 안에 누구 있는데요? 내가 하나, 둘개 이거 먹어, 뒤 하나 먹어, 뒤 하나 저 고기 좀요. 방금 칼 피드룬 거 아니야? 아, 그래. 그칼 뽑은 거야. 칼 뽑은 거야. 음식이 네개 모자라요. 네 개. 아니 그 말고. 누구 누구 누구. 어, 일단 차. 이 사람? 이 사람? 이사람 칼. 칼 칼을 어, 왜 피드룬 거이 사람 근데 좀 수상하긴 하거든 님들. 아, 난 악감정은 없어. 하지만 조심해 원색이야. 인원 스 체크 지금. 지금 또한명 죽었어 님들아. 지금 또한명 죽었어. 아니 여기 한명 있다니까. 어디어디해? 안에... 한 명은 뒤에 숨어있어 아 숨어있다고? 네. 이거 여기... 음식 세개만더 있으면 은티커를수 있는데 일단 석탄 가져와 석탄 석탄 석 음식 세개만더 있으면 스티커를 할수 있는데? 갇힌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저, 그 사람이 저, 갇힌 거 같아 뭐야? 줄거 같은데요? 저기 나밥줘 지금 구, 고기 구워서는 너무 쪼금이야 내가 고기 부을게 아니 굽지 말고 고기.. 아 굽지 말라고 고기 부족하.. 아니 고기 부족하니까 일단은 굽지 말라고 부족하니까 일단은 해 일단은 그러라도해내 고기는 내가 굽을래 빨리. 아이씨.. 몰라 죽여 씨아발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 아니 고... 고기를.. 고기를 얹 말고.. 어어! 총다총 쏜다 달라고 요리사한테.. 죽어 씨시 죽어! 너지 이 시키야 너지 총왜쏴 죽여 총왜쏴 중국이 총왜왜 그래. 쐈어 중국이 총 그래. 쐈어 왜왜왜왜왜나 때려 개새 나왜나 때려 개새 끼들아야씨 몰라 진짜 죽이고 아 이게 뭐야 아 강이 시체 들고 튄다 강이 시체 들고 튄다 강인 시체 들고 튕다. 저넌팀이지 너희, 너희 팀이지 너희 팀이 팀이지나나 팀이지? 나. 지쟤네팀이야 지금. 아이. <웃음> 아, <웃음> 쟤가... 왜, <웃음> 왜 때리냐고. 강인 이사 왜 살리고, 왜 시체 들고 튕거야? 보기 좀. 왜 시체 들고 튕기려고? 야 우리 중에 우리 중에 한번더 있어. 우리 중에 한번더 있어. 이거 강인이야. 이거 강인이야. 야이 사람! 니 이거 강인이야. 강인이랑 그보다. 강인이랑 중국인이야. 응. 어디야 숨었어? 아니, 강인 아니, 숨었다. 입구야, 입구, 강인, 입구야. 강인 입구야. 숨었어. 야. 강인 숨었어. 강이 죽어. 진짜 <웃음> 들고 티니까 너. 수상해. 수상해. 중국인 죽어. 나. 중국이 나. 죽어. 너 아니야? 아니, 우가다 죽인다고 입구가다 죽여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에이, 에이, 나, 진짜 살리고 에이, 진짜 아니야 살리고 <웃음> 나, 아 아니야 <웃음> 아, <웃음> 누구야 그 대체 대체 누구야 아나빼다죽 그냥 어쩔 수없아인들 <웃음> 아, 아, 진짜 아지말 몰라 몰라 아, 아, <웃음> 와, 진짜 미스구마 <웃음> 진짜 진 미친구마 아니 죽여 아뭐라저기려우리 생산적인 뭔가 해보자 알았어 알 누구때 그랬지 빨리 빨리 열쇠로 열철이좀와 빨리. 아니, 빨리 열쇠서 열쇠서 열쇠서 가, 빨리. 아니, 아니 이거 아유 어떻게 끝내 이거 해. 이거 끝내려면 어떻게 끝내야 돼나 우리 누군? 우리 굶어 죽을 거임 전부다. 열쇠 가려고? 이포이 포스터 누구인지 알것 같단 말이야 이거 이 포스터 중국인이랑 아, 강이냐? 아 진짜? <목소리> 아니야 이거 이포이 포라고. 이거 배신자 아니냐? 첫 스타트 끊었다고 아, 이거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첫 스타트였어. 아니야 이거 중국인이 족섰어. 중국인이 족섰어. 아 근데 내가 내가 중국인에서 뽑았어. 내가 이거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일단 아... 거다 살려. 일단 다 살려. 일단 다 살려. 아, 일단 다 아, 살려. 일단 다 살려. 기 쿠가 첫 스타트 끊었다니까. 이거 야,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어떻게 가 이거 첫 스타트 끊었다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되이 아니야. 디 이거 각인 님 진짜 어떻게 살려요? 알 거야. 꼭이 내가 살려. 어떻게 작겠 내가 재밌었습니다. 아이 새끼 재밌었어 됐어 재밌었어 됐어 <웃음> 일단 나도 파밍하고 게거 파밍하고 할게요 한 명만 써이수 소리 있어 아일로 가면 되나 들어가 줄게 열어줘 빨리 고기 키울게 고기 애새끼들 <웃음> 내 고기 다뺏어 가고 우와 지금 내,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나 <웃음> 나도 열어줘 오케이 오케이 고기 고기 키울게요 우리서 <웃음> 지금 나 사람 한명 담글려고 따라온 거 아니지 자야또 어디 있어 우와 총소리 들리는데? 아 안개기기 시작했다 돌아간 다음에 아, 생각해 근데 갔는데 막또누구 죽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 돌아왔는데 무기라도 하나 있어도 됐는데 <웃음> 내칼내칼내고도다 썼어 근데 신 왔어 아니, 나 고기 들고 왔는데 누가 아, 총사 나 고기 들고 왔는데 어어나 에이유 중국이 둘이야 중국이 둘 중국이 음. 둘나 고기 들고 왔는데 음. 때린다 음. 헐. 나 죽었어! 진짜 죽었게 진짜 죽은 게 두려운데? 근그 아니잖아요. 빨리 해명해봐요. 일단 해명부터 해요. <웃음> 당신이 쏜 사람 다 시민이었어. 진짜 <웃음> <다>, <웃음> 이뜻 <이끄지. 웃음>